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백담골 캠핑장을 찾아왔습니다. 백담골 캠핑장이 도대체 어디 있나 백담 계곡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강수가 있는 백담 계곡에 바로 앞에 있는 백담골 캠핑장. 아, 일단 산수가 맑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아, 캠핑장에 체면드라든지 설거지하는 곳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그다음 탄수기정 이렇게 공공 시설이 강제해서 이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백단골 캠핑장에는 있는 연리지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벌리입니다 여기 두 나무가 하나로 된거저 사이에 보이죠? 이두 나무가 하나로 돼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열리지 나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이 백담골 캠핑장에는 전부 다 자작나무야 자작나무 엄청나게 큰 자작나무들이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뭐냐 결혼할 때에 이하초을 발표해서 사용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죠? 비끄무리한 저 나무 저것이 자작나무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자작나무에 엄청나게 큽니다 아 그리고 세면대 보세요 그리고 설거지 아 이렇게 가운데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들이 쭉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공용시설이 있다 보니까 아주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캠프에 있든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바로 백장거국의 금강소 한민국서 가성아름다운 금강산을 가는그 용소가 있는 바로 앞에 백담골 캠핑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백담골 캠핑장을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자장나무 보세요. 엄청나죠? 1,20년 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담골 캠핑장에 숨겨진 추천의 이유는 바로 지금의 백담사. 백담사는 사실 한계령에서부터 시작해도 중 여러분 이 자리를 사찰을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백담골 캠핑장옛 백담사의 이름 영축사의 사찰터였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처음 공개합니다. 처음 공개. 이렇게 자리 좋은 곳에서 캠핑장을 열었습니다 이거 추천 안할 만큼 추천 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쭉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 다 해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맥담차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왼쪽에는 금강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쇄군 백담계곡의 바로 앞에 있는 백담골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정말 이용하기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말